네, 안녕하세요. 퍼포이트 조정입니다 어, 노션 강의는 정말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업무를 하면서 노션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, 최근 제가 또 IT 보안 쪽에 이제 강의가 성수기가 돌아오면서 강의를 하다가 노션 강의들을 또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. 요번 어, 강의부터는 이제 노션 자체 기능보다는 노션하고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외부 서비스 기능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어,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노션들이 되게 많이 사용을 하면서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이제 노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인베드 기능을 활용한 그런 추가 기능들을 좀 이쁘게 표현을 한다거나 아, 그 다음에 노션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기능들을 임베드 기능 형태로 또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션과 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, 그래서 어, 이번, 이번에는 이번 이제 노션 프리젠테이션 노션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것을 프리젠테이션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이쪽 URL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예, 쉽습니다 어, 쉽고요 자 그러면 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샘플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어, 조금 기능들을 살펴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는좀더 공부를 해보면 해야 할것 같아요 어 이렇게 좀이 분이 만든 것처럼 이쁘게 렇게이안 나오더라고요 특히 한국어로 만든 어, 이런 좀긴 문장들은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템플릿이 있습니다 어, 요 프레젠테이션을 나타내는 템플릿이고요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아까 프레젠테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어, 한글로도 꾸며도 되고 아니면은 뭔가 영문으로 네, 작성을 하면 좀더 멋있어 보이죠? 우리가 보통요. 그래서 영문에 맞게 여러분들도 작성을 하셔서 발표에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만든 거, 한국어 버전으로 제가 만든 거를 한번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보도록 할게요. 어,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거고요. 음, 여기에서 이제 제거 강의, 중에 하나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. 이렇게 강의 형태로 제가 이제 노션 페이지를 좀 꾸며 놨어요.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어, 카피를 해가지고 이제 공개를 해야 합니다.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쉐어에서 공개를 해야만이 여기에서 어, 가져오겠죠. 그래서 이렇게 공개를 한 상태에서 url 정보를 어, 복사를 해서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나옵니다. 바로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좀 기다리면은 이제 여기가 프레젠테이션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지켜보면은 이 글자, 이 숫자의 글자어이 길이에 따라서 이 프레젠테이션 길이가 어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어 바뀌어요. 그러니까 머무르는 시간들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발표를 할때 이 특정한 시간대들을 이제 맞춰 나가는 거죠 근데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이렇게 많은 글씨를 쓸 이유는 없겠죠 예,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술형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은 이쁘지 않게 예,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까 했던 요 프리지,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은될것 어,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글씨들은 좀 바꿀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한 3개 정도 예, 3개 정도 좀 바꿀 수가 있고요 음, 이렇게 일부 글씨 같은 경우는 조금 이상하게 나오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고요. 이것을 다 만들고 난 뒤에 이제 링크 여러분들 공유하려면은 요거를 복사해서 이제 링크를 복, 그 공유를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웹사이트나 그런 데다가 가져가서 반영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아래 있는 인베디드 아이프레임 태그를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대로 html에 어, 삽입을 하시면은 요 화면이 나올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어, 우리 노션과 어, 이렇게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서비스 하나를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.